작은 행복의 의미 모래알이 모여 해변이 됩니다 모래알이 모여 사막이 됩니다 작은 세포가 모여 한 몸이 됩니다. 이렇듯 작은 것은 위대합니다.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.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.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자신을 가장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.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. 작은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주머니 속의 물건은 없나요? 당신의 친구 또는 떠나간 누군가가 남겨준 선물 그런 무엇인가 작지만 소중히 여겼던 그 무엇인가는 없나요? 지금 꺼내보세요 그리고는 그것에 담긴 작은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입가엔 빙글의 미소가 떠오를 거고 그 떠난 친구가 그리울 거예요 그래요.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은 그 작은 물건에도 묻어 있답니다